CSM.. 설마 CSM.. 음, 뭔가 다른데? 네. 바이러스를안 네. 들어가지는 네. 거 자체만 봐도? 어? 어, 어 맞네요. 그까? 어? 뭐, 상이죠 이거, 이거 윈도우 누가 설치했어요? 제가 설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웃음> 제 방송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오. 제대로 세팅 안 받은 사람 저밖에 없어요. 다 제가 그냥 한 거거든요. 음. 카메라만 세팅받고. 아 근데 카메라라도 세팅을 받았으면 다행인데... 아까 말하려고 했던 거. 이, 이게 왜 여기 있을까요? 뭐야 책상이 반대로 설치가 됐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건 뭔데요? 멀티탭. 아 그래요? <웃음> 아 몰랐어요. 왠지 불편하더라. 존재체질이라서 적응하면 된다. 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계속 쓰실... 괜찮습니다. 그대로 쓸 거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근데 마이크는 어디서 추천 받으신 건가요? 이거는 그냥 투수님이 네. 이거 사라 가셔가지고오인패랑 이거? 네. 이거는? 그거는 선물 받았어요. 이거 뭐한테? 그냥 시청자분한테. 아. 제가 노래를 해가지고... M80을... 세팅을 안 받으셨는데 이런 마이크를 쓰고 계시네? 음. 좀 치시는 분인가? 아아니요 제가 약간 오해를 많이 받아요. 다들 네. 선물을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아. 일단은 컴퓨 괜찮아 보이고 가장 처음에 원래 상담하셨을 때는 카메라를 바꾸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산이... 네, 엄청 거. 비싸가지고 그렇죠. 근데 하는 김에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아. 너무 다르게 나와서 네. 근 트파를 갔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 시청자분들이 하는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네. 못 알아보셨다. 그러면서 눈재님을 추천해주시고 음. 빨리 가봐라. 저도 못 알아봤어요. 아 진짜요? <웃음> 생일 파티 때 봤는데 아니.. 무슨? 어? 방금 <웃음> <웃음> <웃음> 오셨던 분이랑 좀 다른 거 같은데? 맞아요. 그 빨리 카메라를 좀 손해 음. 봐야겠다. 음. 원래 사이드 앵글을 좋아해서 사이드에 설치해보시는 거예요? 카메라를? 이 카메라 때문인지 몰라도 뭔가 너무 둥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45도를 하면 좀 괜찮을까? 라는 마음으로 핸.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별로 효과 없더라고요. 음. 코랑 눈이 커 보이는 이유는? 광각이라서 그렇습니다. 망원으로 갈수록 코가 작아지고 이목구비가 작아진다. 그리고 얘가 전력이 부족한지 약간 여러 가지 쓰면은, 띠리링! 이러면서 막 마이크랑 다 꺼져요. 마우스도 꺼지고, 화면도 꺼지고. 어때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사고를 쳤던 게, 실수로 오디오 드라이버를 한번 지웠었어요. 음. 그러고 새로 깔았는데, 그때부터 얘네가 좀뭐 프로그램 열어 킨다, 킨다거나 하면은 소리가 나가요. 그래서 저거 맨날 껐다 켰다 하고 있고요, 엠페에서. 그 상태로 1년을 살았어요. 어. 카메라보다 더 중요하게 미치도 있어. 어내 카메라보다 더 중요해. <웃음> <웃음> <웃음> 어, 네, 카메라보다 더 중요해. <웃음> 왜 저래요? 원래 <웃음> 그래. 조립이 조금 잘못됐네요. 팬이랑 예? 조립이요? 펌... 네. 팬, 팬이랑 펌프가 별도의 회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조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확인해야겠네요. 일단 이거 업데이트하고 일단은 뭐... 조명을 하고 있죠. 어차피 콘 카메라를 못 해도 <웃음> 조명은 해야 된다. 네. 멀티 비싼 거. 두꺼비 집이 달려 있는 친구입니다. 우와. 음, 좋은 친구. 음. 뭐뭐 음, 뭐, 뭐지? 부침장 지금 사라졌다. 아윤수업도 있더했는데 뭔가 야리꼬리 하네요. 음. 어, 진짜 사라졌네. 조끔 귀찮아졌네요? 어, 뭐? 네. 그게 사라져서 제 컴퓨터 잔치가... 잠깐 좀 빼볼까요? 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 오. 너무 오. 아졌다 오. 오. 오. 오. 오. 오. 일단 나머지 잡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왜 왜 윈도우에 안 들어가질까?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네? 어? 있는데? CSM.. 설마 CSM.. 뭐, 네. 뭔가 다른데? 뭐 바이러스를안 들어와 지는것 자체만 봐도? 어? 어? 어, 어 맞네요. 이거, 어, 어? 무슨.. 무슨 이거, 상황이죠? 이, 이거 윈도우 누가 설치했어요? 제가 설치했어요. <웃음> 잘하셨습니다. <웃음> 아..아..아..나오구나. 일단은 오늘 심플한 지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나머지는 다 맞춰놓고 네. 죄송한데, 죄송한데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어떤지? 노트북이요. 노트북. <웃음> 네, 괜찮죠? <근처죠? 웃음> 여기 있습니다. 어, 오, 나온다. 대박. 대박. 와, 이게 대박. <웃음> 감사합니다. 업데이트는 하지 아, 네. 마세요. 네. 아, 그거예요. 한 번씩 끌어먹은 거, <웃음> 세팅 문제였을까 이거고. 없습니다이렇게 됐네요. 그럼 됐고 내일 와서 나머지를 네, 소시만 들고 아, 아, 카메라, <웃음> 카메라, <웃음> 어이 제일 제일 비싼 거야, <웃음> 와, 생각도 못했다. 이건 들어가면 안 되지. 아니, 주무셨어요, 좀? 저요? 네. 좀 자고 촬영도 저집봤죠 아, 진짜요? 아, 필요 없구나. 네. 당신은 이제.. 아! 사이트야? 앞으로 아. 나중에 써도 되고 중고로 파셔도 되고. 네. 중고로 팔기가 참 애매해요. 저를 업자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약간. 음. 어? 어? 내가 사갈까? 어? 어? 어, 왜냐면 어? 테스트용 캐논 카메라가 필요하긴 한데 어차피 다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세팅에 쓸 카메라들을 어? 저야? 아, 그렇죠. 핫블러시진 않으시겠죠? <웃음> 안 잡으시게. <웃음> 내가 무슨 느낌인지 이제 얼굴에 아... 그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어, 아까랑 완전 다른데요? 이렇게 갈수록 얼굴이 더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 사이즈만 작아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쭉 서고 그리고... 싶어요. 보라색이 얼굴에 비치네요. 아 저거요? 저거. 음... 이렇게 하는데 얼굴에 빛... 근데 아 그래서 뒤에 있을 때는 이거를 꺼요. 저 스트림탭 버튼으로 그냥 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음. 하거나 합니다. 앉아 보실래요? 그럼 음. 앉았을 때제 제일... 세상에 못 알아보겠다 사람들이. 어머 제가 알던 스트리머랑 다르게 생기것 같은데 혹시 <웃음> 동생이신가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정리 조지고 방송 오, 2시, 2시 지자, 반? 네 지장 없겠는데요? 지금 2시 되겠네요 어. 그럼 이거를 트라이 트라이 음. 계속 하겠습니다 중국가 대충 네. 해주셔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중국가 찾아보고 네. 어? 한 잠깐만 한 그걸 해서 되겠다. 뭐. 오디오 장비 비용을 안 드리고 저희 갖고 나가면 오 어차피 이것보다는 오디오 장비가 싸니까 네. 그거 하고 이제 남은 감가를 딱 드리고 오디오 아. 장비를 해서 오인패를요? 그렇죠. 오 그럼 되게 무서죠 그렇죠. 이거 대신에 오인패 딱 해요. 음 해나? 좋습니다. 음 그러면 진짜 조만간 연락 드릴게요. 알겠습니다.